잉여멘 로블록두 아 배고프다 어밥줘밥줘 밥 <웃음> 그리고 여기는 부자팀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여기는 옷도 없는 진짜 거시팀 <웃음> 냠냠 맛있짱 바닥에 떨어진 샌드위치 정말 맛있짱 <웃음>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백원팀 그리고 천원팀 그리고 만원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백원, 천원, 만원으로 집을 건축하는 배틀을 해볼 거예요 네, 저는 뭐하면 될까요? 백원으로 넌 건축을 하면 돼 백원으로 <웃음> 건축이 가능한가요? 가능해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보죠 <웃음> <해보자는. 웃음> 자 오. 오늘 집 지을 곳은 이 트리하우스 이 나무위에 있는 집에다가 멋진 집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뿅자저 위에 저금통 보이지? 아. 이 저금통에 있는 돈만 쓰는 거야 알겠어? 근데 여기 뭐 정신과 시간의 방이야? 아 그거는 차차 디자인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배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면... 아 댕댕아 우리 천원으로 어떻게 짓지? 나는 지금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떠오르는걸? 좋았어 그러면 우리 약간 핑크핑크한 집으로 지어보자 핑크핑크한 집? 응 음, 약간 공주님 집인가? 근데 돈을 아껴야 되니까 네가 그럼 안방을 짓고 내가 거실? 화장실? 을 맡아보도록 할게 알았어 그럼 난 800원만 쓸게 뭐? 그러다가 너천원다 쓰겠다? 아니, 아니, 야 200원으로 다 지을 수 있잖아 거실하고 화장실 자, 우리 돈 아껴야 되고 빨리 안 팔면 돈 나가니까 빨리빨리 빨리 팔아야 된다 야, 우리 이거 이거 하나 살까? 이거? 이거 뭐? 이거 야! <웃음> 이거 팔려간 <팔벳한> 줄 아니야 <웃음> 뭐해! <웃음> 후독자 이제 거의 뭐 2시간 정도 걸려서 모두 집을 완성한 것 같은데요 100원 집, 1000원 집, 만원집자 누구부터 볼까? 100원 집, 1 0원 집, 100원 집와너 진짜 100원 밖에 없게 생겼어 에, 하지만 내 미적 감각은 100원이 아니라 100억이라고 <웃음> 어, 오케이 한번 100원 집 보러 가볼까? 좋아 내가 열 그, 근데 솔직히 100원으로 뭘 지을 수 있었을까? 난 솔직히 기대는 안 되거든? 100원으로 음, 뭘 지을 나를, 수 있지? 나 번. 열 지어봤어 100원 집을 지은 어.. 우리 늑대가 소개시켜줄까? 아, 자 여기는 얘들아 여기는 바로 우주박물관이야. 우주박물관. 100원으로 우주박물관을. <웃음> 우주, 100원으로 우주박물관을 만들었어. 자, 이 가운데 이 중앙에 있는 이 하얀색 데모는 뭘까? 이거? 그거는 어, 맞춰봐, 얘들아. 마시멜로! 땡! 정답은 바로 나야. 어? 왜냐면 이 우주의 중심엔 내가 있거든. <웃음> 뭐래? 어어어,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, 당황스럽다. 아 그리고 말이야 이 주변에 보이는 이 동그라미들은 있잖아 어 이거는, 밀가루 반죽 아니야? 어 비슷하긴 한데 조용히 있어봐 댕댕아 <웃음> 망고 아니야 망고? 어 맞아 이거는 내가 코딱지야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내가 붙여놓고 아, 코딱지고 밀가루 반죽이고 이건? 이거는 아니야 내가 어제 먹던 한번 만두를 붙여놨어 만두 응 <웃음> 아. 그리고 이건 똥인가? 그리고 이거는 리아야 오오와 이건 뭔데? 이건 뭔데? 이거는 말이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수 있게 을 천국에서 만든 링이야. 아 천사링! 천사링이야. 내가 붙여갔어. 천사한테 가지고 왔거든. 이건 뭔데? 뾰족한 건 뭐야? 이, 이거는 점프맵이야. 아 <웃음> 클라 클라이밍 클라이밍. 이제 클라이밍 존이야 여기는. 아 근데 불가능한 점프맵인데? 아니 성공할 수 있어. 어 엄마, 성공했어. 성공했네. 아, 이이 뾰족 뾰족한 거를 늑대 엉덩이에 꽂아 보고 싶다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늑대는 이제 100원치고는 진짜 기대 이상, 애들, 이하도 아닌 걸. 얘들 잠깐만 일로 와요 일로 와 아직 소시가 덜 끝났다고. 아 진짜? 여기는 말이야. 자다 들어와. 너희들은 <웃음> 지금 납치된 거야. <웃음> 뭐래.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자, 어쨌든, 100원 집. 그래도 나름 창의성이 돋보였어. 100원으로 진짜 지을 거 없었을 텐데. 맞아.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스토리텔링 했잖아. 많이 고민했나보네. <웃음> 자, 이번에는 우리가 지은 1000원 집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기대해도 좋아. <뭐라> <뭐라> <뭐라> 따라라라따. <뭐라라따> 따라라라따라. 자, 이게 소파 하나가 5원씩이거든. 자, 온 거의 뭐 몇십 원으로 지은 우리 소파야. 어때? 귀엽지? 그리고 바깥에서 창문을 볼수 있어. 창문을 보면은 나무가 심어져 있지. 오 그리고 우리는 천 원으로 지었지만, 청결함을 위해서. 짜자자자 짜자자잔. 짜자자잔. 오 욕실을 지었어. 위에다 이렇게 구름으로 디자인을 했고, 자, 이렇게 구름 위에서 응하는 기분을. 만끽할 수 있지. 오. 이게 이쪽 방만 아이 거의 한 400원 썼을 거야. 자. 한을 썼네. 그치. 그리고 이제 침실이야. 구름 따라라라따. 위에서 잘수 있는 그런 느낌을 내보았지. 오. 근데 연맨아, 이 집에서 살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. <웃음> 왜, 왜, 왜, 왜? 어? 아니 그냥 그럴 것 같아 야, 미안해 화내지 마천 원이 천 원으로 이 정도 지었으면은 럭셔리한 완전 거야 완전 지백 원집이 더 대단하지 않았을까? 어때 리아야 너의 생각은? 어, 내 생각은 어, 백 원집 천 원집 둘다다 다 쓰레기 같아 <웃음> 야 역시 부자들은 다르다는 건가? 이 안경 쓴 것도 봐 이거 안경 쓴거좀 안경 쓴거좀 보라고 구독 니네뭐잘 지어봤자지? 아 우리 집은 일단 아이 예술적 감각 자체가 달라 그래? 꽉 채워져 있거든 만원짜리 집오 진짜 기대하고 가본다 우와! 우와 뭐야? 이야 진짜 우리는 좀 달라 우와 이 디테일 봐 여기 문 앞에 이거 디테일 하면 이 커튼 뭐야 커튼 어떻게 만든 거야 요 어. 코튼 창문 오 있다.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이거 이 그림이 엄청나게 이뻐 이 그림이 너네 방 하나야 <웃음> 이 야, 그림이 나. 그림이 얼마인데 한0 0 달러 정도에아 진짜 부럽다 <웃음> 진짜 부럽다 우리 욕실 값이잖아 <웃음> 우리 우리 욕실 값이잖아 와 코튼 화면 그리고 이오 소파에 푹신푹신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TV도 볼수 있고 그뒤 이거 뭐야 이거 설마 로봇 청소기? 오 그런 거? 로로 로봇 청소기? 아 로봇 청소기. 아 로봇 청소기야? 어 그리고 여기에 편안하게 쉴수 있는 어 이거 완전 부럽다. 여매나 아이들아 어, 나나꼈어 어. 이 무지개 사지 말자고 했던 거잖아. 여기는 그냥 샀네 이거 뭐야? 뭐좀 어질나길래 뭐좀 나빴지. 좀 와. 코잉할 어. 때. 야이방 대박인데. 야, 와, 마치 그 발리에 온거 같아. 야 여기는 주방도 아니야. 여기는 그냥 가볍게 와인 한잔 하는 곳. 오, 빠 빠라는 건가? 어 그렇지. 야 냉장고도 두 대나 샀어. 아 와인 넣고 또 안주도 넣으려면 좀, 좀 필요하더라고 이 냉장고 하나가 한 500원 정도에 야, <웃음> 야 이거 뭐지? 이거 커튼 아니고 그 올리는 거 있잖아 이거 뭐라고 하더라 블라인드. 이거? 블라인드 블라인드도 있어! 아, 뭐, 가볍지 우리 집에서아 근데 우리 있다. 자제 많이 했다 더 꾸밀 수 있었는데 아 맞아 아이, 야, 돈이 또 남더라고 야 그리고 얘들아 엄청 놀라워 패침대도 어, 있어! 공인한것 같은데? <웃음> 이야 대단해 아, 이야 여기에 왕자가 있어 아 이건 돈이 좀 남아서 우리가 한 2,000달러 정도 여기 넣어놨어 여메나좀 <웃음> 가려봐 여메나야 근데 진짜 잘지웠다 여기는 아 아까전에 100원짜리 집 짓던 애가 좀 불쌍해서 우리가 방을 하나 좀 내줬어 <웃음> 아 100원짜리에 방이야 여기 야 컴퓨터도 있어 우리 우와. 집에서 청소부로 일하거든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 야, 그 청소부 내가 할래 야야이 <웃음> 코가 너무 커가지고 이걸로 변기 닦으면 되겠다 변기설 <웃음> 병기, <웃음> 기 같아 변기설 여민아 <웃음> 네 것도 닦아줄게 잘 대박 아 됐어 <웃음> 야 변기설도 있고 코에 야 그리고 야 위에 위에 뭐야 복층이야. 대단해. 어 남자의 로망 복층. 야 복층에서 TV도 보고 야이 커피포트가 얼마였더라? 400달러였는데? 아뭐 어, 얼마 안 하던데? 커피포트에서 커피 한 잔도 할수 있고. 야이 집은 진짜 부럽다. 그리고 진짜 제일 부러웠던 건이 진흙대 이 변기솔. <웃음> 아 얘도 야. 얼마 안 해. <웃음> 야 이거는 우리 집에도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자 어쨌든 오늘 100원짜리 집, 1,000원짜리 집, 만원짜리 10, 집을 보았는데요. 어떤 집이 제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에 써주시고요.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아령, 아령, 아니야. 뿅. 와요 띵 <놀람> 안녕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